서랍 한번 봐봐요 거기 뭘 숨기는 것 같던데 공사 최초라고? 야. 조용히 해. 다시 비밀이야하시 5월 21일, 이거 있어?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, 청신호 TV가 5월 21일에 개국하는 거였어. <웃음>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정보와 함께 내집 마련 맞춤형 컨설팅까지. 둘이 하나가 되는 21일 부부의 날. 청신호 TV 개국 라이브. 커밍스.